이티제의 주요 인생과는 본인의 바운더리를 정한 후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티제가 작정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100% 역량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티제 옆에서 한계를 뛰어넘도록 촉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티제의 발전을 염원하는 애인이 촉구한다면 이티제는 수화리를할수 있습니다 나의 역량은 여기까지인 걸 알지만 상대의 기대를 고려하면 내키지 않아도 더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결점을 보여주긴 싫고 상대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 싫기 때문입니다 애인의 잔소리가 이티제에게 애정표현으로 인식되기 때문 ]입니다. 이렇게, 이 티제가 전전긍긍하는 상황일 때상대방이어떻게 대하면 좋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오늘 렇시 청하 주시 야사 이 s t j 와유이인 신고 하시 기원이 Bon Indung Fan y u n g s n vlog ASMR Dung Total n e g i Benefit Yul Nul i l s u t Subnader Uchuk s